D1은 상능을 잡아 여기서 딱 먼저 줬으니까 D1은 더 앞에 앞, 서있을거 아니에요? 이렇게. 그 음. 그러면 70이 여기에 있을 리는 없고, 그럼 여기 있잖아요? 음. 여기가 70이라고 하면? 이렇게 있어요? 그리고 지금 A는? 이렇게 있을 때? d 1이 마이너스 80이래요. 응. 음. 근데 지금 얘는, 이게 분국 상태인데, 과분냥 지금 얘는 지금 그거잖아요. 음. 과분국이잖아요. 그러면 B가 더 빠른 거알수 있죠? 그렇지. 마이너스 80이 어디 있는지만 보고도, 어차게 딜이 정해져 있으니까, 지금. 음, 그그죠 그럼 지금 기억 보면은, 승부의 전도 속도는 A보다 B가, 아, A보다 b 보더 빠르다. 맞죠? 응. 음. 그리고 여기 보면은, a 이비죠한신경의하는은는 1.. 1초당 2cm씩 이동한다라고 했는데 응. 1초당 2cm씩 음. 그러면 지금 여기 보면 응.